Do you know where the BTS bus stop is? Yes? <laughs> BTS bus stop. Oh, oh, this way? Oh, oh we got, got it. it.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okay. So, it's this way. What do you think <laughs> 이거 뭐 뭐좀 물어보려고. 아, BTS 스탑? 영어를 몰라. 예, 아... 영어요? 아... 영어를 모르지. 영어를 모르지. <웃음> 그럼 내가 물어봐야겠지 그럼 방탄소년단 아세요, 할머니? 네. 예. 어? 아세요? 방탄 아세요? 어, 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뭐. 어, 좋아해요. 왜 좋아하세요? 뭐인지 어? 어? 잘 모르니까. 아, 귀여워서. <웃음> 그 방탄소년단 좋아서 이렇게 미국에서 온 아미들인데. 예. 네.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예뻐. 어 <웃음> 아, 할머니가 너무 예쁘다. 급하야? 시 h e s 효리 s 리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아니다감사니다감사합니 아세요? 아, 아세요? 아. 어, 저기감요 저기, 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진 찍어요. 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a 합니다감사 h 아, 아, 옥수수. 자, 아, 기탁합니다. 아주 <웃음> 할머니 옥수수. 응. 감사합니다. She, yeah. She sells 옥수수, like corn. Uh. So do you want some? Oh. <웃음> 강원도 is very famous for <웃음> 옥수수, corn. 옥수수. 네,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니까. 예, 옥수수 좀 주세요, 할머니. 아이고, 세계 4,000원이요. 아유. 너무 싸게 받으시네, 할머니. 3,000원에 아이고, 너무 너무 너무 싸게 받지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사천으로 드릴지 세개 사천하? 사천하? 사천하? 네 개?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 전세 <주세요>. She gave <웃음> me one more 오 oh,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오우! Oh! 와우! Wow! <웃음> 오! 있어, 와! 찾았어요! 오! 여기 맞아! 여기 서 있어! 버스타 이곳은 방탄소년단 You Never w a l k a l o n e 앨범 자켓 촬영 장소입니다.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방탄소년단의 운기를 느끼고 있어요. 오! 방탄, sit here! That's so cool. 와, that's so cool! Yeah. I, I never thought I would actually ever be here. Like I never thought <laughs> I would ever <laughs> come here. I know. 여기 이렇게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고. 지금 안한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그 사진은 많이 봤는데. I saw, saw lots of times that the photos, mm -hmm. but I never expected to come here, mm -hmm. right? No, nope. no, not at all. I feel, I feel like <laughs> g But it feels really, really cool to be here. Um, I would recommend to come here, um, and. Also be in the picture and act like one of your biases if you want to sit in their places so just come. It's really really nice and I feel, I feel great to be here. Mm. You can come for BTS but you can also come because the beach is just so beautiful mm -hmm. like and yeah. the water is so clear and cool. Especially on this like hot day and it just feels so good mm -hmm. and then nature and then also BTS. Yeah, <laughs> But yeah I just feel great. Yeah. I love you. 보고 싶다 라라라라라라. Oh, you, h a r e right. Here, stand up, master. Oh my god. h oh, so, so this is what I came to Korea for. <laughs>